자원남용과 환경오염이 심각해진 지금 인천시민 여러분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카페에서 주로 분리수거 활동이나 조금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저는 차 대신에 자전거를 타고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일회용품을 최대한 사용 안 하거나 음, 진짜 카페 가서 최대한 빨대는 안 쓰려고 하고 개인 컵을 사용해서 이제 양치를 하고 장을 볼 때는 이제 에코백 같은 거꼭 들고 다니고 음. 평소 소비 습관은 어떤가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막 맨날 p c 방 가고 노래방 가고 이러 과소비가 좀 심하더라고. 요 장을 보러 갈때 항상 이제. 메모에 적은 것보다도 오버가 될것 같아요. 보통 물건 사다 보면 은 있는 건데 또 시키는 경우가 어,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맞아요. 이게 왜 있지 하는 그런 음, 경우가 박리다매로 그런... 막 팔고 그러니까 응. 너무 구매하기가 편하잖아요. 맞아, 맞아. 배송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구매. 응. 장바구니에 담고 맞아요. 바로 구매하는 것 같아요. 녹색 소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연을 사랑하는 소비 이런 것같아 저는 대충은 알것 같은데 사실 정확한 정의는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녹색 소비란 첫 번째, 원료 사용 및 생산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고 두 번째, 구매한 제품을 최대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며 오래 사용하고 세 번째, 사용한 후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 배출하는 3단계로 이루어진 의식적 소비자 행동을 뜻합니다 녹색 소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자원의 낭비가 너무 많이 심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을 공유하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착한 소비, 녹색 소비, 윤리적 소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단지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봅니다. 녹색 소비는 구매와 사용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배출도 잘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분리 배출을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저는 뭐 자취하고 있는데 투명 비닐봉투 음... 거기에 다다 분리해서 담아놓으면 은 이제 새벽에 음. 다 가져가시고 그러더라고요. 종류별로 모아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 배출을 하고 있어요. 분리 소감이 있을 때는 재질별로 음. 그 넣는것 같은데 그게 없을 때는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그냥 음. 집어넣는 것 같아요. 잘 실천하고 있나요? 저희 부모님이 음. 흠이 다요. <웃음> <웃음> 정말 막 100점짜리 분리 배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면은 100점. <웃음> <웃음> 사실 바쁘거나 이러면은 잘 지키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응. 뭐 들고 있기 그러니까 응. 쓰레기는 그냥 급하면 응. 아무 데나 그냥 아무데나 버리게, 버리게 되고 휴지통에 그냥 넣고 응.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재활용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되는지 아시나요? 쓴 종이가 휴지로 변한다, 뭐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보철 같은 거는 그냥 녹인다? 뭐안 되는 건 매립한다? 그것밖에 모르겠어 그 뒤에까진 막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재활용품으로 배출한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요? 재활용 가능 자원이 들어오면 은 일단 파봉 작업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선별장에서 13가지 종류로 수선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안 되는 거를 거기다가 혼협을 해서 재활용품으로 배출하시다 보니까 미처 선별하지 못하고 폐기물로 배출되는 양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좀 줄이고 분리 배출뿐만 아니라 분리 수거해서 저희 자원 헬스센터로 들어오면 은 저희가 처리하는데 그만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재사용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왜 분리배출을 하시나요? 나라에서 시키니까? 이 강사는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깨끗하게 사용해야 된다, 잘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좀 환경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꼭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슬란드 갔었거든요. 아이슬란드 여행 갔었을 때 시고나 때문에 이제 그런 볼거리나 이런 대자연을 구경할 것들이 사라져가면 아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비싸게. 네.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분리배출 해보세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향.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이거 여기. 아 이거 이거 똑같은 거잖아 이거나. <웃음> 음. 비행분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비행분석은첫비째 비행분석 비행 <웃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첫번째 용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워야 합니다 두번째 물로 깨끗하게 헹궈야 합니다 세번째 재질이 다른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네번째 서로 다른 재질을 섞지 않고 따로 버려야 합니다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면 안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물질이 묻어 닦이지 않는 오염 쓰레기 여러 재질이 강하게 결합되어 분리가 힘든 결합 쓰레기 재질상 재활용이 되지 않는 비재생 쓰레기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가져가야 하고 가구, 전자 등 대형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구분해 버리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무심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하는 교차 배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 기본적인 분리배출을 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고 오염 및 비분리, 비재생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기 분리배출 방법이 헷갈리거나 더 정확히 알고 싶은 경우 분리배출 앱을 찾아보세요. 분리배출이 안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인천광역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양은 증가되고 있으나 저희 소각장의 용량 한계로 인하여 소각되는 양은 증가되지 않고 대신 매립되는 양이 2016년도 25%에서 2019년도 29%로 매립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 확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 노후화, 그리고 부지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처리시설 용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량제 분투에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50% 이상 섞여 있습니다. 분리배출만 잘 해주셔도 소각 매립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것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상세 분리배출을 함께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매립을 하게 되면 침술수가 배출되어서 물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소각이나 매립량이 줄어들게 되면 소각과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연자원의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녹색 소비, 분리배출을 알아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 이제부터라도 환경 생각해서 분리배출을 더 잘해야 될것 같아요. 뭐 일회용품 같은 것도 조금 많이 줄여야겠다. 그리고 빨대 같은 거안 쓰는 제자신한테 <웃음>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더 책임감도 생기고 조금 귀찮더라도 환경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저부터 실천을 하면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협력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소중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녹색 소비와 상세 분리 배출, 새로운 협력, 변화의 시작을 함께 하실 수 있나요? 변화 실천은 우리 모두의 모! 자원순환 생태도시, 환경수도 인천, 우리의 실천으로 만들어갑시다!